<목마> <목마> <목마> <목마> 안녕하세요. 유준성입니다. 제가 어디 가고 있냐면요, <목마> 술 먹으러 왔지요. 네, 1차로 곱창 먹고 오징어 회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디지? 이거는 뭐 30년 전통 뭐 볶음 짬뽕밥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볶음밥인데 이거는 이제 그게 베트남 음식점이죠 뭐딱 베트남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궁금했던 아브라소바를 한번 공격하러 왔어요 아주 네, 맛있었습니다 역시 숨씹꾼 이에요 여기 또 나르식당에 왔네요 네, 한남동 나르식당은 맛있어요 그리고 또 출근을 했네요 해야지. 아 진짜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되질뻔 했어요 지금 몬스터 에너지가 신제품이 나왔어요 망고로꼬라고 나왔는데 아주 망고맛이어서 맛있습니다 저야 뭐 맨날 먹으니까 많이 사먹으세요? <웃음> 그돈가스집을 왔는데 <웃음> 네, 별로였어요 <웃음>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 이제 기사식당 왔는데 아 여기는 뭐 고추장불백 뭐 말이 필요 없죠 최고죠 먹을 때마다 맛있고 아네또 네. 비가 오길래 우동에다가 또후토마기또 또 땡겨가지고 먹고 왔습니다 음 맛있어요 깔끔하고 어, 미쳤어 왜 이렇게 추워 갑자기 음. 아, 계속 비오고 계속 춥더라고요 그래서 긴팔 입고 나왔어요 너무 추워 갑자기 이 진팔 봤어 이게 뭐야 이게 먼저 잘라야겠다 마침 비가 잠깐 그치길래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제는 마치 다버렸구나뭐 날씨를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 날씨가 뭐 이거 일기예보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옆에 있는 바질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예 아주 맛있더라고요 국물까지 싹비었어요 생일이라고 이렇게 해준거요 태용 생일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좋네. NCT 태용의 <웃음> 생일이라고 이렇게 파티를 하네요 그래서 저도 태용 생일 파티에 빠질 수 없어서 이렇게 또 태용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잘 만들어놨네 야잘 만들어놨다 보니까 NCT 팬들의 이런 정성이 아주 잘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태용 굉장히 좋아해요 미녀 우리 얘기를 떠나리게 해요 떠나서 이렇게 또 만화책 보러 왔어요 네, 주술의 전 이벤트가 끝났나? 네. 그리고 뭐 밀짚모자 루피 밀짚모자도 팔더라고요. 네또 일주일 안온 사이에 뭔가 또 하나씩 생긴 것 같습니다. 아이 마리오 카트 이거 사야 하는데 집이 이게 굉장히 이게 넓어야 돼요. 그래야지 이거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. 집을 빨리 사야 하는데 에이. 이 서울에 부동산 정책이 아주 지금 난장판이어서 이게 뭐 이사도 못가고 집도 못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와인샵이 뭐또 이렇게 또 새로 오픈했더라고요 저는 뭐 소주파이기 때문에 소주를 먹기로 합니다 역시 주술회전이 요즘 짱인거 같아요 빨리 위기가 나와야 할텐데 아무튼 뭐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뭐 별로 이렇게 일주일간 별일이 없었어요. 장마입니다, 여러분들.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. 코로나 조심, 안녕.